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정지목입니다. 오늘은 홍해혁흥할리에 있는 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. 황제수리가 잘 되어 있고 텃밭이 아주 넓은 주택입니다. 공실이라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입니다. 한번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보다 빠른 정보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을 a g a i 주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. 면적은 354제곱미터 107평입니다. 헛밭은 1 0제곱미터 30평입니다. 용도 지역은 자연 녹지 지역이며 자연취락 지구입니다. 도로는 도로에 잘 접혀 있습니다. 건축물 면적은 36.14제곱미터 11평입니다. 주구조는 목표입니다. 지붕은 칼라강판으로 되어 있습니다. 가능일은 공실이라 교수입수 가능합니다. 구성은 방 2개, 화장실 1개입니다. 사용승인일과 주차대수는 전풍물 대장상 기록이 없습니다. 관리비는 없으나 수도와 전기료는 별도 사용료가 있습니다. 방향은 안방 기준 남서향입니다난방은 LPG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창고와 다용도실이 있습니다. 매매금액은 1억 7 0 0만원입니다 상호지목 공인중개사 대표장지목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대1로9수사 등록번호 4102-123명 전화 0102487